거실 가위를 가져왔어요 허? 아니 좀 세밀한 그 미용 가위 가져와봐 그리고 나 그걸로 잘해 알았어 자 여기 손님 계세요 꼬리만 작업할 거예요 아, 망하면 안 돼요 어, 망한게 <웃음> 어딨어 끝나면 망할 거 같지 제로가안 아, 망해 일로 일로 일로 와 기다려봐 그냥 가, 가위 줘봐 기다려 봐 가해줘 아아 이게 망하는 것도 없어 이거는 얘뭘 아는 겨일이와이로와이로와이로와이로와봐오오오오오오오 그래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<웃음> 그러고 있어 봐봐 빠르게 잘라줘야 돼요 아, 이만큼 자를게요 그냥 네 됐어 야 저놈아 기부하자 어, 기부해! 기부해 저기 귀여워 꼬리 어, 귀여워! 재롱이 <웃음> 꼬리 너무 귀여워 어, 느낌이...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묶어가지고 어따 달아 놔라 그 재롱이 그 머리끈 그 있잖아 뭐, 머리끈 하나 가져올게 어. 언니 느낌이 근데 <웃음> <너무 웃음> 이상해 재롱이 꼬리 너무 귀여워 <웃음> 그 또롱이도 이렇게 짧더만 어머 어, 너무 귀엽다 야 이거 수철이안 해도 되겠다 <웃음> 이거 해서 어디다 걸어놔 부셔 어때? 응? 음, 음. 그 뭔지 알아? 응. 어. <웃음> 어, 머리끄는데 언니 있어? 그쨰망한거 쨰망은.. 너가 있잖아, 제롬이 머리 묶어주던 거이사하면서다 어딨는지 모르겠어 <웃음> 아, <생각보다>. <웃음> <웃음> 응? 알았어 한번 찾아봐 잠깐 기다려봐 제롬아 손주거 같아, 가봐큰 어, 나랑 이러고 있어봐 약간 타티안 입은 것 같은데? <웃음> 바지야 바지 손가락 이안 통한다 손가락 지 느낌이 없어 지금 내가 무슨, 무슨 형태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밖에 없었어 어? 이걸로 묶어줄까? 없었어 이거 보면 이게 근데 형태 흐트러지지 않게 묶어야 되거든? 응 어. 아, 맥주름 이거 먹는다 <웃음> 이거 어떻게 묶어? 너가 묶을래? 으이! 잠깐만 씻어! 여기 묶어! 알았어, 알았어, 기다려. 어찌 <웃음> 뭐오으시지왜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<웃음> <웃음> 한 번만 더먹어줄 먹을래.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아직 <알았어>, 기다려 <웃음> 그런 거 만지지 말고 자기나 만져라 이거지. 자, 여기. 자. 우와. <웃음> 귀엽다. <웃음> 무슨 베네, 베네털 그런 것처럼 <웃음> 어, 귀엽다. 지퍼백에 넣어놔야겠다. 응? <웃음> 왜 핥다. 꼬리 너무 귀여워. 약간 사선으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모두 처리 좀 해줘? 아니야 귀엽고 똘이 너무 귀여워 <웃음> 엄마 제로이 꼬리 봐제로이 꼬리 진짜 귀여워 <웃음> 너무 귀여워 <웃음> 엄마 제로이 꼬리 봐봐 귀엽고. 진짜 귀엽다 귀여운 <웃음> 단정해서 예쁘다 <웃음> 그러니까 단정 엄마 단정한 거 <웃음> 제일 좋아 요 <웃음> 단정해서 <웃음> 아, 꼬리.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거예요? 이제 꼬리까지 귀여우는 거예요?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어디까지 귀여우려고? 귀여운 거다 차지할 생각이야? 꼬리까지 귀여우면 어떡해 <웃음> 꼬리 꼬리. <웃음> 어 이제 잘 안다. 어. 어 꼬리가 이제 안다? 꼬리 꼬리가 흔들리는 게 뭔가 쫑땅 쫑땅 하네. 그러네. 어 귀엽다 귀엽다. 괜찮다 좋다. 아이 <웃음> 잘했어요. 귀봐 아이 잘했어요 나왜 이렇게 길어 예뻐요 넣고 싶은데 다시다시 다시. 이거 간식 <웃음> 아니야. 아니야. 아이, 예뻐. 재롱이는 영양제 줄게요. 가자.